자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 다닐게요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와가 온 이스라엘 곳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를 너희가 다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를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체계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옮여가 되며 덧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게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면하리라. 보라 나는 오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삼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호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고 순종하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확실히, 확실히. 알고, 알고. 순종하자. 자, 서교 끝입니다. 이 제목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죠? 왜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알아야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않으면 더 문제가 꼬입니다. 그죠? 분명히 알고 있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니야.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아나 100% 알아들었고 나 분명히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딴 소리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아나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전혀 딴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저도 두아이 아빠이지만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똑같이 얘기 또 하면 예전에는 저희 딸이 응 아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아는 거야 하고 짜증을 내요. 그죠? 사람은 반복해서 듣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죠? 그런데 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가 온전히 전달됐는지 다시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하면 확실히 내가 온전하게 전달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우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산람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여우수아가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앞으로 다음 시대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매듭지우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에 기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어, 본문 1절과 2절에 살펴보면 오늘 여우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쉬게 하신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여우수아의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선들이 땅을 분배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땅 가운데 지금 안식이, 힘이 이루어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 힘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수아가 하는 이야기,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안식을 누가 주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안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쉼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확정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사수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어좀 전에 뉴스도 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봤더니 특별하게 인플레이션, 그죠? 버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시게 합니다. 막 아르헨티나, 뭐 난민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 태풍까지 막이요 오기 시작하고 어떤 데는 너무 뜨겁고 어떤 데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약간 이거 뭐 별거 별거 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좀 정말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본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감대에 부딪히고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하,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안식을 누리지. 그래도 이 문제가 풀려야지 안식을 누리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조성이 돼야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내가 안식을 누리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나를 안식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우사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꺾지 않게 예수교도 추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을 향해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 사수함으로써 영원한 안식 때까지 나가야 돼 우리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안식을 어떻게 유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까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그리고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3분의 1은 복음 증거하셨고 3분의 1은 가르치셨고 3분의 1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도 이 땅에서 센 고생해라. 굶어 죽고만 고생해. 괜찮아.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그러다 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기 위해서 강건해지고 장대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리,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와 법칙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인네예요. 이 노인네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떤 말로 매듭을 짓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 지난주 말씀이죠. 디모데 후사 4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마주할 때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양식을 지켰어요 그 하나님 나를 사수하고 증거하였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 요수아 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유업을 남기는 그런 축복을 드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세 가지의 메시지가 동일한 패턴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어떤 패턴이냐? 먼저 요수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웃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이세 가지 패턴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순종, 경고라는 이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세 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에 8절인데 먼저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 요단부터 지중해까지 이 모든 족속 가운데 대신 싸워주셨고 땅을 분배해 주셨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늘루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하시겠다는 뭐 거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송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철기 문화로 무장했던 이가난안 민족들 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초종 박살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다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기억하지? 이제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합당하게 우리가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의 개념을 넘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어찌할고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감사의 반응과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의의가 있어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사수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전쟁의 모티브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악을 대적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유혹과 북깃을 얻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만 원수로부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그 유혹을 얻고 하나님의 셜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많은 그 삶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멸하고 예수 그리도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계속 살던가 가안 땅에 들어가던가 광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가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로부터의 공교로부터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야 될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있을 수 있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다 죽는 그냥 구원 받는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안식을 사수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되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워진 진리입니다. 진리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좌쪽이든 우쪽이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그 개인의 성향이니까 뭐할수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시소, 허브시 타보셨어요? 시소? 시소. 저희 딸이랑 가끔씩 시소를 타러 우주천에, 놀이터에 가면 타는데, 저희 딸이랑 제가 몸무게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푹 하고 앉으면 우리 딸이 날아가요. 그러면 막, 아빠!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살짝 이 엉덩이를 띄워주면서 오 우리 딸 많이 무거워졌네 균형을 맞춰줘요 근데 이건 진정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추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가운데에 있어야지만 균형을 맞춰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어야지만 그잖아요 수평을 이루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써서 엉덩이 힘을 주고 근육을 주냐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요 뛰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계준을 제시하는 것은 가운데 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시면 8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가까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그 진리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안식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9절부터 13절인데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 쫓아내시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명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손포합니 너희 원수들을 쫓아리니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천명의 군사들이 나자빠 떨어진대요 귀신이 와도 일곱 길로 뚝가 난대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내 앞에 어떤 어둠의 건설들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쓰게 되면 이것들이 다 물러난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 내 위에 말씀하여 번성하고 창대쾌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우사가 왜 자꾸 하나님의 행하신과 그리고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끌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확실히 알라. 그냥도 아니고 확실히 알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알긴 아는데 대충 알고 허투루 알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더큰 피해를 얻습니다. 알 거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알고 투자하셔야죠. 그죠? 하, 그 주식이 오른 대대 대하는 순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시죠? 그죠? 저 부동산이 대대대하면다 끝난 거예요. 그죠? 확실해야 돼요. 공부도 투자도 무엇을 하든간에 여러분 집중적이고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안다고 라 생각해요? 집분이 있는 걸하나님의 안다고 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그 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분의 암이 깊어지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어떤 행위와 생각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모르니까 헌신 못하는 거예요 저는 10편, 51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0편 51편이 다윗이 밥세바와 범죄하고 나가지고 걸리고 난 후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국류과은혜를 구하는 시인데 시0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 0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하는님 여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여호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합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대가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이루어지면 올무가 되어 너의 희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한다고 말해요 기억하세요 하나께서 님 여러분의 상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께서 님 어디서 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신 그 영역에서 면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아무도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피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몇째는 14절부터 16절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응하였다. 이거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선포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이세대들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시면 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어요. 아, 이런 방식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작은 채 공도취가 무너졌을 때아가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더 경고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떠나버리면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였 텐데 자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속히 멸망하리라요 속히 멸망하리라 천천히도 아니고 속히 멸망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께서 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곱 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가 드러나야 될 것을 가려주시고, 어긋나고 깨어질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야, 세상의 방법이었으면 벌써 우리 가정은 폭탄이 터지고 완전 깨졌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곱씹어서 생각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명하는 거예요. 가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알고 있니? 근데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사수해야 돼. 어떻게 할래? 오늘 여우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조는 이거예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허투루 하지 말고 확실히 알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호세아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시간과 하나님의 아는 비례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예전에 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로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 부부 사이에만 아는 거 남은 모르고 부부 사이에만 아는 은밀한 정보들 서로 공유한 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는데 대충하지 말,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나도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따르는 망련되고 유혹된 것들에 나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빌리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바울은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가멜리아 문화의 수와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수제 중에 수제, 그리고 아마도 가멜레아 문화 출신이니까 돈도 꽤 많았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 로마인이야. 넌돈 주고 샀니? 난 태어날 때부터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도시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파워풀한 것이 너무 많이 시민권이었어요. 똑똑하기도 하죠. 돈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는 완전 끝판왕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설물이야.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야. 자,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할수 없어요 다 누려보고 다 해본 사람만 할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좀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로요, 이런 거예요 여우수아가 애를 썼나요? 애를 쓰지 않았나요? 죽을 만큼 애 썼을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가난 땅 정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 여호수아와갈렙 빼고는 거의 나이 차이가 40살 밑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요즘 제 나이와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생각과 사상 자체가 저랑 너무 달라서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차라리 제 딸하고 얘기해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한 세대가 걸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우서 입장에서는 애들 데리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일일이다 설명해야 되고 애쓰고 자기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피와 땀과 눈물로 그렇게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 비록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도 이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증집회가고 여러분들 상관들 삶을 나눌 때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내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주님 이거는 제가 한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좀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더라고요 입술로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주의 영광! 근데 돌이켜보면 섭섭해 <웃음> 여러분 이런 리들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이에요. 말씀 잘안 보고 기도 잘안 하시는 분들은 야, 너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맞죠? 헌금 잘안 하시는 분은 아, 저 집사는 왜 헌금도 안 해라고 말안 해요. 그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는데 쟤는 왜안 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참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니? 확실히 알아라 전적인 눈에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이 은혜를 사수하시기 를주서 그쪽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길 사모하세요 인간은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 처음에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여자만 있으면 막 인생이 막 황금길, 행복하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이 된, 어우, 씨, 음, 이분은 그 분이 아니었네 <웃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 괜찮다고 하는데 도찐개찐이네 나랑 별 문제 없네. 야, 나보다 야, 이수영 모사는 거의 바닥이구만. 인간을 보면 벌써 우리는 그런 얘기밖에 할수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실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시길, 또는 그것을 갈망하시길 예수께도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순종하라요. 순종. 대충 순종하지 말고 확실히 순종하는데 확실히 순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는 다바크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밀착하다, 찰싹 붙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 이렇게 그냥 음! 붙어 있는 걸 의미해요. 다바크란 단어.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 였냐면 창세기 2장에 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때 합할 때이 단어를 사용해요. 여우서아가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순종이다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합하는 삶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부관계가 쓰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죠 목사님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그죠? 희생과 땀과 눈물, 때로는 애씀, 때로는 깨어짐. 누군가는 깨어져야지, 누군가는 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한 사람만 깨어지면 한 사람은 그냥 크리 같이 깨어져야 되죠.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깨져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식이 사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애쓴과 이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들에게 가고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변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이혼이 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께서 메워주신 것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수와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자녀도 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하게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방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난 땅에서 이방신은 대표적으로 어떤 신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의 신, 괴락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자지우지하고 우리 삶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자녀도 팔고, 돈 때문에 남편도 팔고 아내도 팔고 돈 때문에 다이 지경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주는 것인 순종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방식을 깨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쓰는 삶 이것이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이 뭐라고 말하는 가예요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강구하다, 갈망하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예배적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하게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향해 모든 수고 애씀까지다 참아내면서 사수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종으로 풀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신 안식이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어떻게 뻣뻣하게 쓸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고 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 몸이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왕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히 들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무엇을 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히 들으라는 것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기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때리셔서 다림줄을 내리셔서 우리의 굽은 것을 펴시고 다림줄을 내셔서 우리의 어긋난 것을 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숭분과 같이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것만 유튜브에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점점 단위가 세지죠 처음에는 하지 말아라 하다가 너희가 멸하겠다 말하면 나중에 내 속히 멸망하리라는 강조점을 계속 주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주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복을 누리는 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안하느냐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관에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3서 1장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지 내가 잘 되고 범사에잘 되기를 강구하노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의 자녀들이 복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물론 특수한 사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그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을 뚫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더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방식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 축복하고 잘 되시게 또 기도하겠습니다.